내거 열심히 만들고 계시겠지? 네. 와 앞사람 해먹거 받았어 축하드려요. 만기다려 밖에 나와서 무섭지? 얼른 내 위장에 넣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응. 음. 응, 어? 내거 먹었어. 아니 깻 떨어졌길래. 내거 먹었어? 나도 한입 갖고 와 있다가. 와또 먹고 싶다. 와. 김의길 버거킹버거킹버거킹버거킹 나는 치즈 아파 나도 치즈 아파 아니 치즈 근본 아니야? 아니 오랜만에 꽈뚜로 치즈 한번 먹을까? 꽈뚜로 치즈? 어. 아 나쁘지 않은데 드라이브 드로 드라이브 드로 DT 드라이브 드로 차에서 주문하는 거아 여기요 여그 저기 꽈뚜로 치즈도 먹어 두개 세트로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지지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동하세요 지지 이거 몰라요? <웃음> 한덕까지 가요 아예 예. 그건 맞아요 <웃음> 근데 전에는 버거킹 가려면 은 왕복 2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20km만 가면 돼요 예, 20km만 가면 돼 20, 집에서 20km밖에 안 걸려요 왕복 40km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왕복 70km 넘게 갔어야 되는데 제주도 발전한다 제주도 좋아진다 쉬림프요? 에이, 새우 먹고 싶으면 롯데리아 가셔야지 새우버거 뭔가 버거킹 아, 햄버거인데 새우가 들어간다고? 시푸드? 새로 나온 비트칠리 추천? 아니야 근본으로 가라고 근본으로 백투더 베이직 일단 근본 하나 그리고 변화구 하나 더 근데 사실 두 개가 맞긴 해 근데 사실 햄버거 두 개가 맞긴 하거든 마요네즈 맛이 죽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버거킹 얘기하는데 어디 얘기 하신 거예요? 맥날? 버거킹 얘기하는데 맥날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대화가 어떻게 껴들지? 햄버거 얘기하는데 샌드위치 얘기를 하시네 와 이러다 이제 맥도날드 광고 들어오면 이제 안해 아우 아, 안해안해나 맥도날드죠? 아나안해난 무조건 버거킹이지 근데 막 맥도날드 1년 쿠폰 주시고 막 그러면 1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어안해아하 <웃음> 망설이. 방송데안해안해 안 해. 아니 진짜 맥날 미트는 버거 맞다고요? 아 드세요 선생님 제가 제가 안 먹겠다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어? 답답해. <웃음> <웃음> 아, 너무 더워. 씨 아니야, 아, 씨. 뭔 말하는지 하나 모르겠어. <웃음> 요즘에 좋아. 키오스크 있어서. 에이. 옛날에는 혼자 들어가가지고 주문하려면 컵세트 시키면 좀 그랬거든. 세트로 먹을 거지? 라지세트 먹어야지. 라지세트. 나는 엑스라지세트. 엑스라지는 없어. 엑스라지세트 <웃음> 어, 좀 땡기지 않아요. 여러분, 엑스라지세트? 난 엑스라지 세트 있어야 된다고 본다. 내 감튀를 좋아하는데 의식적으로 좀 많이 안 먹긴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은 진짜 몸이 터질 수도 있어서. <웃음> 아 그럼 엑스라지 세트를 개발을 해야 돼 이거. 햄버거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거 하려면 가서 데드를 180 이상 들어야 돼. 어, 그걸 주문을 하려면 데드 180 이상을 들어야 주문할 수 있는 거야. 응. 여자 120, 남자 180. 해가지고. 나는 먹을 수 있겠. 근데 그렇다고 햄버거가 크진 않잖아 라지 세트가. 그러니까 그게 2X, X라지부터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2X라지부터는 무조건 이제 곱빼기로 가는 거야. 햄버거 대개 감자튀김 이거, 그 있잖아. 커플, 커플 감자튀김 이거 해가지고 지금. 햄버거 세트 하나에 뭐 3만원, 4만원 하는 거 아니야? 어? 좀 싼데 3만원, 4만원. 이면 엄마야. 감자튀김이, 요보야 팝콘통 해주는데? 감자튀김만 한 15,000원 받아도 되겠다. 근데 여보, 우리는 팝콘통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기본 팝콘통은 원래 요만해. 여러분, 어, 극장에서 팝콘통 요만한 거 드세요? 극장 가면 팝콘 제일큰거먹는거 아니야 무조건? 맛두 가지 맛반반 해가지고. 아니 혼자서 말고 둘는서나도 사람이야. <웃음> 2분남았어 어, 보인다 저기 목어지가어나는기억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라이브 트루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집나하 집에서 일어나는 집에어나는 집에서 나어 네, 두개다 라틴 콘서트 버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콜라는 두개다 아이콘 스편로바꿔주세요그 너겟킹 6피스 짜리 하나 주시까요 네, 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야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해 우리 여보 어, 아니야 더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와 아주 그냥 주, 주문 받으신 분이 엄청 잘 받으시다 장난 아니네 아주 그냥 말이 그냥 쫙쫙쫙쫙쫙 나가네 어 래퍼야? 저는 이렇게 주문 못해요 시작하면 이거부터 시작해 어어 안녕하세요 해안도로 가가지고 와 앞사람 햄버거 받았어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오 주방 깨끗해 오 버거팅 세핑 주방도 세핑 햄버거도 세핑 버거팅 주세요 지금 내거 뭐 열심히 만들고 계시겠지? 지금 영상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쳐다보는 거야 아직 냄새는 안 나네 창문도 닫아놨는데 무슨 냄새가 나 고객 근무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이거 만약에 이런 사람 있으면 버거님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찍겠습니다 <웃음> 전 찢어요. 저는 사람을 찢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어려워. 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약해요. 야, 근데 여기 진짜 위치가 너무 좋은 게, 소름돋는 얘기 해줄까요? 버거킹 옆에 다이소 있어요. 와, 이거 완전 스페셜 여행 코스구만. 아니, 여기, 여기 완전 시내네. <웃음> 여기 음내야 여보. 조찬읍이면 음내야 어,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웃음> 가자 빨리 가자 식는다 알았어, 알았어. 식는다 식는다 알았어, 알았어. 먼저 먹어 요뭐야아 그건 또 매너가 아니야 왜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여보랑 같이 먹어야 두 배로 맛있지 여보랑 한번 할래? 얼굴 다 집어넣어야 돼 우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밖에 나와서 무섭지? 얼른 내 위장에 넣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먹어야 많이 춥지? 내가 곧 따뜻한 위장에 넣어줄게 야,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 몰라 <웃음> 내 음식이 내 손에 있을 때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돼 누군가 이걸 훔칠 것 같아 GTA처럼 <웃음> 라라라 조롱 여러분들 버거부터 먹어요? 우린 버거 마지막에 먹는데 응. 감치랑 사이드부터 다 먹은 다음에 버거를 마지막에 먹자 버거 킹 감자가 좀 이상했었잖아 한 노아야 버거 낀 감자가 조금 애매했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그런 감자인데? 초반 감자인데? 응. 누가 이렇게 고소한 소리를 내? 나 나이 찝찝자 <웃음> 감태식이 돌아왔구나 해 캐자 병 나가 있어 포장 포장 도와주기 싫으면 내 <웃음> 네, 함덕에 함덕에 생겼어요 감튀 너게 합격 여보 너게 하나 남았잖아 먹어요 보 여보. 여보, 먹어, 여보, 여보, 먹어, 여보. 여보 먹어 여보 먹어 여보 음. 먹어 음아 너무 좋다 음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햄파 타임 엠지스도 어떻게 먹다고 는그 찢어 먹는데 어떻게 해? 여기를 어떻게 네, 그걸 찢어 먹는데 이거 찢어 먹으면 MZ야? 음, 이게 MZ야? 음, 어. 음, 었다 음. 음, 어. 이제 왕복 한 시간 안에 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음.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응. 음. 야, 와서. 응. 음. 이제 받아보고 먹고. 자 음. 가면 돼. 아니, 그럴 때 있잖아. 여보분 저녁에 방송 중인데. 출출한데 햄버거 좀 사다 줄수 있어? 이러면 내가 바로 출동하는 거지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음음 햄버거가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네 맞아 다른 데는 햄버거가 너무 작아 맞아 음. <놀람> <놀람> 어? 내거 먹었어? 내거 먹었어. 아니 캐 떨어졌길래. 내거 먹었어. 나도 한입 갖고 있다가. 아예 말고. 왜 깨? 내거한입먹었어한입 먹었으면 한입 먹어야지 나도. 아 깨? 참나. 음. 음. 감동을 하면서 먹어. 와이 어, 세상 햄버거가 아니다. 아니 제주도에 디티가 생긴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음 아니 어떻게 예보 홍보대사 되고 디티점이다 생겼대? 음. 여보가 어떻게 압력, 내가, 압력을 좀 넣었나? 내가 다 원래 했어그러기엔 음. 너무 빨리 생겼네. 음, 음. 사전에 내가 얘기 다해 놨대요. 아, 음. 여보가 홍보대사 될줄 알고 사전에 미리 얘기를. 아, 그럼 나는 이제 나는 나 스스로 믿었지. 음. 여보 뭐안 먹어? 아, 아 여보 배불러? 뭐. 배 불러? 아, 아. 아, 여보도 나면안 되니까. 응. 음. 어머. <웃음> <웃음> 자기는 햄버거 네 입이면 다 먹겠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여기 맛집이네요 여기 햄버거 잘하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뭐야 어잘 아. 먹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와와와와또 <웃음> 먹고 싶다 버거킹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함덕 DT점으로 오셔서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이렇게 해 줍니다 이 정도 알려줬으면 버거킹